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야. 무엇의 그래프? 어, 일단 칠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프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삼각함수라는 게 여기서 좀어 있잖아요. 여기서. 자, 반지름이 1인원으로 한 점을 할게 반지름이 몇? 네. 1. 1인원이 있으면 요 위에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고 이걸 세타라고 했을 때 y값이 rsin 세타였으니까 그냥 y가 sin 세타고 x가 코사인 세타고, 네. x분의 y, 즉 기울기가 네. 탄젠트 세타야. 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y 좌표예요. 네. 그럼 세타가 0이면 여기겠죠. 네. 여기 있을 때 y 좌표가 얼마입니까? 네. 미친놈들 네. 아니야? 네. 여기 있을 때 y 좌표가 1이야. 네. 1이야 0이야? 네. 미친놈들 네. 아니야? 왜 이래? 야, 좀 정신 좀 차려봐. 네. 얘들아, 내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0에서 0을출발했어요 그럼 90도면요? y좌표 여기죠? 네. y좌표 얼마예요 네. 1이죠? 90도니까 2분의 파이 적을게요 2분의 파이에서 1입니다 맞죠? 네. 그럼 파이에서는요? y 좌표예요 네. 0이죠? 네. 2분의 3파이에서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1이죠? 여기입니다 괜찮아요? 네. 네. 그 다음 2파이에서는요? 다시 돌아오죠? 네. 네. 이기로올 거예요, 그죠? 렇 네. 자, 그럼 보면, 일단은, 한 바퀴가 돌면 이 파이니까, 이 파이 돌 때마다, 자기,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지. 네. 그걸 우리는 주기성이라고, 무슨 성? 주기성. 어, 주기성. 그래서 삼각함수는 되도록이면 다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주기를 가져. 그럼 이거 사인함수 그래프 그릴 거거든요. 네. 사인은 주기가 한 바퀴지. 네. 몇 도? 네. 360도. 라디안각으로는 몇 파이? 2파2자 네. 이거 사인 함수야 무슨 함수? 사인 네. 함수 사인 함수는 주기 얼마? 네. 2파2자깐 네. 봐봐 <웃음> 여기도 Y값이 커질 건데 네. Y값이 커지는 속도가 점점점 작아지지 네. 그러니까 여기도 Y값이 커지는 속도가 점점점 작아지니까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네. 반대편도 똑같은 속도로 줄어들지 네. 그러니까 여기도 같은 형태 의 그래프 여기 딱 접은 그래프가 생길 거야 네. 대칭성을 띈다는 거지 여기는 얘가 네. 커지는 만큼 똑같이 커지는데 마이너스로 커지겠지. 이렇게 네. 되어질 거야. 즉, 반대, 정대칭 형태가 생길 거야. 그럼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겠네? 괜찮니? 네. 이게 계속 반복될 거야. 계속 반복된다. 무슨 썸 때문에? 네. 주기성 때문에. 괜찮아?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암, 얼마였어, 가까 1이지. 여기는? 네. 마이너스. 1이지. 자, 아무리 높아도 얼마? 네. 아무리 작아도. 그러니까 사인값은 최대 최소의 범위가 1과 마이너스 1이겠지 그게 뭐야? 치역이지 그지? 사인은 치역이 1과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정의역은? 쭉 계속 갈거 아니야 음의 방향도 가도 되잖아 거꾸로 돌 거니까 모든 실수야 그리고 잘 봐봐 사인을 노란색으로 느릴게자 우리는 이제부터 사인 그래프를 롤러코스터라고 할 거야 무슨 코스터?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는 땅에서부터 출발하지 네. 오케이 okay. 네. 이게 계속되는 거야. 오케이? 네. y okay? 자, 그럼 코사인으로부터 볼게. 코사인 빨간색으로 볼게. 요 점에서의 X가 얼마야? 코사인 X값이야. 네. 1이지. 1부터 출발했지. 네. 요 점에서의 X가 얼마야? 네. 0. 요 점에서의 X가 얼마야? 네. 마이너스 네. 네. 1. 요 점에서의 X가 얼마야? 다시 돌아오면 X값 다시? 네. 1이지. 얘도 그럼 한 바퀴가 돌겠죠. 네. 그 그러니까 사인 함수는 노란색이고요. 다음, 코사인 함수요 코사인 함수도 주기가 얼마야? 아, 주기 2파일야 그림 그려보는데, 자, X 값이 떨어지는데, 요런 형태로 떨어질 거니까 그림이 요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괜찮아요? 네. 요런 식으로. 그 다음, 요런 식으로. 요기, 요렇게 가겠죠. 음. 사인 그래프 탁탁 밀어은 거란 예상돼? 음. 얘가 계속 갑니다. 네. 계속이요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럼 코사인하면서도 최댓값 얼마야 네. 최소값 얼마야 네. 그럼 얘네둘은? 얘네둘은? 공통점이 있지? 얘네 둘은 공통점이 최대 얼마? 네. 최소 얼마? 네. 이게 뭐다? 치역이다 취업. 치역의 범위가 그렇게 어떻게 된다? 네. 이렇게 된다 정의역은 모델실수고 네. 괜찮아? 네. 주기성 갖고 있고 그치? 자, 주기성만 있는게 아니라 얘는 내가 그림을 일부분만 그렸죠? 네. 대칭성도 있어요. 네. 자, 대칭성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둘다 공통적으로 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잘 봐봐. 어떤 대칭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개야. 선대칭도 가지고 있고 정대칭도 가지고 있어. 자, 어떤 정대칭을 가지고 있냐? 요 점,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해 돌리면 똑같아. 요 점에 대해 돌리면 똑같잖아, 얘랑이랑. 네. 모든 구간이 X축과 만나는 모든 곳에 대해 돌리면 똑같아. 노란색도 마찬가지고 빨간색도 마찬가지고 정대칭은 누가 이 그래프가 뭐 X축과 만나는 점즉 X절편에서 X절편에서 정대칭이야 오케이? 네. X축과 만나는 모든 곳에서 정대칭이야 네. 그럼 선대칭은 요 선에 대해 좌우 접으 똑같다고 이 세로선에 최대 최소 가질 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 가질 때 그러니까 언제 최대 또는 최소. 최소일 때 X는 그 값에 의해 대칭이야 괜찮아? 네. 그렇다면 봐봐. 이 노란색 함수는 네. 여기서 만나지 지금 y축과. 네. 그럼 요점에 대해 대칭이지. 요점이 네. 무슨 점이야? 원점이야. 그 지금 원점 대칭이야 기본적으로. <웃음> 원점의 대칭이라는 성질을 또 가져. 그러면 코사인 함수는 이 선에 대해 대칭이잖아. 마치 네. 최대를 가질 때니까. 네. 이 선이 무슨 선이야? 네. y축에 그래서 y축 대칭이라는 기본 성질을 가져. 그렇기 때문에 원점 대칭인 함수들의 특징은 예를 들어 sinx라는 그래프잖아요 그런게 네.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키워나오는 함수가 됩니다. cos 함수, y축 대칭인 함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그게 사라진다. 오케이?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씨 뭐목탕탄 가.. 왜 그래? 수업하는 근데왜 그러고 있어? 때려이고 있어 알았어 미안해 알레르기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됐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는 당연히 얼마라고요? 2파입니다 인파이. 됐어요? 네. 탄젠트 함수만 아직 안 했어요 자, 탄젠트 함수도일 겁니다 무슨 함수? 탄젠트 함수. 파란색으로 릴게요 탄젠트 함수는 기울기잖아요 네 일단 은 여기 있을 때이 직선의 기울기는 0이에요 이건 무한이니까 측정하지 못하고요 네. 그럼 기울기가 점점점 올라가죠. 네. 맞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점 올라가는데 어디에서는 측정을 못하냐면 90도에서 측정을 못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있을 때, 요거의 직선의 기울기와 각요고 네. 이만큼인 직선의 기울기가 어때? 네. 같대그러 그러니까 180도예는. 탄젠전 주기가 몇 도라고? 80. 180도. 그럼 180도 뒤인 여기도 적분 정리지 못하는 그림이 점점점 올라가는 데 닿지 못합니다 이게. 네.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 점점점 올라갑니다 탄젠트는 1,4 분면과 3,4 분면에의 양수죠 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되려옵니다정근선 가져요 파란색 지금 3개그래프 한꺼번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텐데 자 그럼 탄젠트는 최대값 있습니까? 아니요 최소값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탄젠트의 특징은 정근선이 있습니다 무슨 함수? 탄젠트 함 탄젠트 함수는 일단, 두기가 얼마야? 파이. 파이. 파이. 얘는, 뭐라고, 있다? 뭐가 있다고? 점근선이 있다고. 점근선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니까 2분의 풀수 파이입니다. X는.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아까 노란색 그래프 봐. 노란색 사인 그래프지. 네. 사인, 음. 1, 사분면과 3, 4, 2, 사분면에서지 0부터 90도 여기가 1사분면이고 여기 2사분면이고 3사분면이고 4사분면이야 그럼 노란색은 1사분면 2사분면에 위에 있고 네. 맞지? 빨간색은 1사분면 4사분면 위에 있어 네. 맞지? 탄젠트는 1사분면 3사분면 위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얼사탄코와 맞았지? 이렇게 네. 됩니다 어쨌든 탄젠트도 주기성을 가졌어요 네. 탄젠트는 대칭성을 봐야 되겠죠 탄젠트는 무슨 대칭, 얘도 대칭성을 갖고 있는데 무슨 대칭을 갖고 있냐면 점대칭 하나 갖고 있어요 X축과 만나는 거 음. 옆으로 접었을 때포기하지진 않겠지? 네 오케이? 이게 기본 함수 그래프야 여기서 평행이동을 시킨다 절대값을 씌워 접는다 이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들을 그대로 갖다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음. 기본적인 거야 이거 음, 네. 알겠어? 할수 있겠어? 음. 네자 그러면 책을 보자 영상 지금까지의 화면은, 화면은 변함없이 이 상태 그냥 저거 말고 지금 저거 뽑아놨으니까 연결하자 그백몇 페이지? 160그 페이지만 켜져있고 목소리만 들리는 상태였을 거야 야 잡혀라 왜안 잡히니 응? 이제 잡혔다 제 맨날 그래. 자 보시면 주기성 적혀 있죠. 네. 주기. 근데 이 주기 함수에 대한 표현도 있으니까 이렇 삼각함수들은 다 주기를 가지고 있어서 주기 함수라고 합니다. 자 주기 함수의 기본적인 표현은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f의 x 플러스 p가 f x다. 이거 주기 함수의 표현입니다. 주기가 얼마다? p다. 그럼 사인 함수는 f의 x 플러스 2파이가 fx다 써야 되겠지 네.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 그럼 탄젠트 함수는 f의 x 플러스 파이는 fx다야 근데 탄젠트 함수 이건 넣어도 돼주기가 2파이가 아니지만 파이는 파이 파이 파이 마다 반복되지 그럼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반복되는 거니까 2파이 4파이 반복된다고 봐도 되지 3파이 6파이 반복된다고 봐도 되지 그런데 여기 쓰이는 게 그럼 탄젠트는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다 되지 그런데 가장 작은 양수 그게 주기야 최소인 양수 그럼 사인은 2파이만 되겠어 2파이 4파이 6파이 등등등이 되지만 오케이? 야 둘마다 반복되는 건 사실 넷마다 반복된다고 봐도 되잖아 근데 가장 작은 수 가장 작은 반복 단위 그걸 주기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요. 이것도 보면 탄젠트 2파이마다 반복된다고 볼수 있지만 가장 짧은 주기로는 파이마다 반복된다고요.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아까 사인 그래프죠. 중요한 특징들 보시면 여기서 출발합니다. 아무리 높아도 1을 찍고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오죠. 네. 원점의 대칭입니다. 주기는 2파이고요. 정의적은 실수 전체였고 아무리 커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습니다. 코사인 그래프 롤러코스터입니다. 위에서 떨어져요. 깨 맞죠? 그 실수 전체고요. 최대 최소 이거고요. Y축 대칭이며 주기 2파입니다. 탄젠트는 정의역이 점근선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봐봐. 이거 계산하면 2분의 2n 플러스 1파이거든? 네. 이게 홀수야. 사실 2분의 홀수파이라고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점근선이 X는 2분의 홀수파이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은 홀수 파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 오케이? 음. 치역은 최대 채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수 전체 원점대칭 주기 파이 음. 그릴 수 있어야 돼 너희 음. 자 나머지는 평행이동 했고 뭐 이런저런 이것든 이거 좀 이따 내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 봐봐 어... 화면을 봐 어, 화면이 칠판을 봐 지금 너희가 어, 지금 복습이 안될 텐데 봐봐 노란색 함수에 대해서 장난을 좀 쳐볼게 네. 노란색 함수에 대해서 자 y는 얘가 sinx잖아요 sin set하는데 사실은 세 e t a 대신 x로 바꾸는 겁니다 y는 sin 2x라고 적어볼게 네. 여기잖아요 그쵸 네. 여기 들어가는 게 x에 파이가 들어가면 2파이랑 같아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랑 같은 효과를 내는 거지 그럼 x 대신 4분의 파이를 넣으면 이 뒤에 값을 얼마? 면 2분의 파이가 되지 그럼 4분의 파이일 때 실제 2분의 파이와 같은 느낌을 내는 거고요 음. 맞니? 네. 그럼 여기 x에 2분의 파이를 넣으면 파이지? 네. 2분의 파이일 때 사인 파이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요. 음. 그럼 여기가 2x가 되면 봐봐. 그림이 어떻게 되나? 원래 노란색에서 줄였지? 네. 줄였지. 즉, 이거가 커지면 줄이는 거예요. 두 배로. 그니까 다시 반복되려면 어쨌든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2 파이가 돼야 반복하는 거잖아. 응. 그럼 봐봐, 두 배로 줄였으니까2 파이가 주기가 반으로 줄지. 그러니까 얘가, 잘 들어, 사인기에 붙어 있는 얘가 2 파이가 되게 하는 x가 얼마야? 그게 주기야. 여기 4가 들어가면 4파이가 2 파이가 되게 하는 x가 얼마야? 2분의 파이지. 그게 주기야. 구하는 법 알려주는 거야. 응. 이, 이해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으면 니들이 구해. 나는 안 알려줄 거야. 자 다음. 봐봐 y는 e s i n x 야 원래 s i n x 값갑자 항상 몇 배? 두배 두 하래 그럼 0은 네. 0이잖아 네. 그럼 1은 2 되겠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 커지고 커지고 이렇게 되지 길기는 네. 영향 없고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겠지 네. 그럼 봐봐 여기 곱해진 건 숫자가 커질수록 세게 누르는 거고 여기 앞에 곱해지는 건 숫자가 커질수록 잡아 당기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거 기본적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뒤에 여기에 뭐, 플러스 이렇게 붙는 건 뭐야? 평행이동이지. 음. 뒤에 플러스 뭐 이렇게 붙는 것도 이것도 평행이동이지. 음. 이거 X축 평행이동, 이거는 음. Y축 평행이동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보면, 이거 봐봐. 결국은 이걸 이해하기 위하는데, 얘부터 볼게. 곱해진 B, 이 곱해진 B는 이 숫자가 커질수록 많이 누른다 그랬지. 네. 만약에 2를 누르면 2배로 줄인 거니까. 만약에, 봐봐.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외우지 마. 분명 나는 가르쳐 준다 그랬어. EX. 얘의 주기는, 사인 뒤에 붙은 게 누구야? EX지. 네. 이 EX가 주기가 얼마야, 지금? 사인 원래 주기 얼마야? 이파이. 이파이가 되게 하는 X 얼마야? 파이. 어, 그게 주기야. 주기 파이야. 네. 그럼 사인. 아무거나 불러봐. 너 아까 구파이 할까? 9파이 할까? 구파이는 네. 뒤에 있는 이구파이가 누가 되라고 주기인 네. 아, 9X 9X가 돼야 돼 이게 9X지 네. 9X가 2파이가 되게 하는 X는 얼마야? 음. 9분의 2파이 이게 주기라고 음. 오케이? 네. 다음 앞에 곱해지는 건 곱해지는 숫자의 크기만큼 땡기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최대값은 1에 a 밴드데 A가 양수면 그대로 곱하지 만 음수면 마이너스 곱해서 곱하겠죠 근데 절대값을 곱한 게 되고 최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얘 봐봐. e x 가 뭐가 되게 바라는 거야? 2파이가 되게 하는 x는 뭐라 그랬지? b분의 2파이다. 네. 근데 b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않고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뒤에 붙은 요거는 뭐라고?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은 x축으로 왔다 갔다 하면 최대 최소의 영향을 줘안 줘? 안 줘. x축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최대 최소가 바뀌어? 아니요. 그럼 주기가 바뀌어? 음. 안바뀌 주기가 바뀌려면 누르는 수밖에 없는데 얘는 옆으로 밀었잖아 음. 그냥 이동시킨 거니까 그러면 은 얘는 X축 평행 이동은 최대 최소 주기에 영향 하나도 안 주지 음. 얘는 Y값이지 음. Y축으로 들고 내리고 하는 거잖아 음. 그럼 주기에 영향 줘안줘 음. 최대 최소는 줘요. 주지 얘가 든 만큼 최대가 들어질 거고 얘가 뺀 만큼 최대가 빠지겠지 음. 최소도 마찬가지지 그럼 얘 볼게 얘 y는 3sin 2x-π 플러스이지. 네. 얘를 정확히 해석하면, 여기 봐. 얘를 정확히 해석하면 2로 묶어야 돼. x-2분의 π이지. 네. x축으로 2분의 π만큼 이동한 거야. 네. 그럼 얘는 최대 최소에 영향 안 주지? 네.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주기는? 뒤에 뭐 붙었어? 2 네. x 지2 x 가 뭐가 되라고? s i n 원래 주기. 네. 2π. 네. x 얼마야? 파이. 그게 주기야. 주기 얼마? π. 네. 자 그럼 사인 값은 아무리 지랄 연병해도 얼만데? 1 아무리 지랄 연병해도 작으면? 마이너스 1 그게 몇 배? 3배하고 2만큼 들어올렸으니까 최대값 얼마? 5. 5 최소는 원래 몇 배? 3배? 마이너스 3인데 2만큼 들어올렸으니까? 마이너스 -1. 1마이1 오케이? 네 파이 5 마이너스 1 괜찮아요? 네 그 그러니까 탄젠트는 아무리 잡아 땡기더라도 그건 없겠죠 그럼 탄젠트 주기 한번 볼게요 어차피 얘가 3x죠 네 탄젠트가 얼마입니까? 주기는? 탄젠트 주기 파이, 파이. 그니까 러얘 주기는 얼마가 되는거야요 나는 소 3분의 파이 그래서 나온거야 저 이쪽은 너희가 그려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절대값 씌우는 것에 대한 그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이거 무슨 함수야? 사인이지? 사인 함수, 정의역 모양 모든 실수거든요 평행이동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위아래로 늘렸지 이거 네. 그럼 세배 늘렸으니까 최대는 3, 최소는 마이너스 3. 3 사인 자체에서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죠 네. 주기는 원래 그대로죠 2파이 네. 사인 x의 그래프를 어느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몇배한 거다? 세배한 거다 자 그럼 얘는 뒤에만 바뀌었지 정역은 모든 실수고 뒤에 주기만 바뀐 거잖아 이거 네. 2분의 1배로 늘린 거잖아. 네. 그래서 두 배로 늘린 거겠지. 그러면은 치역은 마이너스 1과 네. 1 사이 늘리기만 했으니까 y축 대칭 맞고 주기는 얘가 뭐가 되는 2파이가 되라 그랬지. 네. 그러니까 4파이네. <웃음> x축 방향으로 몇배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두, 두 배로 늘린 거다. 음. 됐니? 네. 그럼 탄젠트도 보면, 뒤에 것만 조작했으니까, 얘는 x 축방향으로세 배로 늘렸겠죠. 네. 정의역은? 정근선. 점근. 정 2분의? 홀수파이. 네. 근데 이게 세 배로 늘어났으니까, 2분의 3가로 열고 홀수파이. 오케이? 네. 이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홀수는 2m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프는 무엇에 대해 대칭? 원점 대칭이었죠. 네. 주기는? 이게 파이어야 되니까 3파이 점근선은 이렇게 하면 되죠 네. X는 2분의 3 가로 열고 홀수 파이 네. 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몇 배? 네. 3배 네. 괜찮아? 네. 평행이동 없지? 네. 그럼 사인 그래프는 어디서 출발? 네. 원점 왜? 롤러코스터니까 맞니? 네. 탕, 탕, 탕, 탕네칸 잡고 여기 위 대칭으로 찍고 여기도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림이 셜라, 똥꼬, 빨라 조금 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여기 최대 아무리 높아도 얼마? 2, 2. 2. 아무리 낮아도 얼마? 2. 마이너스 2. 2 여기가 파이, 여기 2파이 적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코사인 이거는 어떻게 그려져 그러면 어디서 출발? 1에서 출발 음. 맞지? 음. 주기가 반으로 줄는 거지 이거 음. 네. 그럼 여기서 끝나야지 여기까지만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일 거고 샬라 조금 더 그려주고 조금 더 그려주고 여기가 1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아, 1. 1 여기 파이에서 끝나는 거죠 괜찮습니까? 탄젠트는 네. 주기가 그대로니까 여기 그대로 두고 점근선을 그릴 건데 3배로 좀더 좀더 빠르게 그리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자 최대 최소 주기 구하랍니다 이거 최대 최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안 변하죠 얘는 네. 최대 얼마 그래서 1, 최소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가 주기잖아요 네. x가 몇이어야 돼? 파이. 파이, 그래서 주기 얼마 파이, 파이. 얘는 주기 안 바뀌지 네. 평행이 x축 평행이동이니까 네. 안 곱했지 네. 최대 1, 최소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주기는 그대로 2파이 괜찮아요? 네. 그냥 x축 평행이동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점이 원래 여기서 출발했는데 x축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 이동해서 출발한 거야 네. 다 오줌인 음. 어, 거야 코사인 그래프죠 네. 얘 최대, 최소 앞에 곱해졌죠? 네. 최대 얼마? 네. 3 네. 최소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주기는 네. 3분의 2파이 네. 얘는 2에 곱해졌죠? 네 뒤에 안 더했으니까 그럼 최대는? 네. 마이너스 해라 또 네. 최대 2, 최소? 네. 마이너스 네. 2 네. 위아래 뒤집으면서 늘린 거니까 네. 주기는 변했어? 안 변했어? 네. 안 변했어, 네. 주기 얼마? 네. 2파이 네. 네. 점근선방정식 구하랍니다 얘가 2분의 홀수파이어야 되는데 네. 맞지? 네. 얘가 2분의 홀수파이어야 한다고 얘가 네. 거기 그러니까 두 배를 해주겠지 X는 X는, X는 2 곱하기 2분의 홀수파이니까 그냥 홀수파이 그냥 홀수파이 그럼 얘는 얘잖아요 얘도 어차피 주기 네. 뭐예요 그러면 2분의 홀수파이 이게 주기구요 오케이? 네. 점근선도 아 주기가 이게 이게 점근선이죠. 네. 주기는 얘가 파이어야 되니까 이파이 얘는 이게 파이어야 되니까 파이 주기 이파이 홀수 파이 주기 어딨어? 파이 2분의 홀수 파이니까 뭐야 이거 아 평행이동했구나 점근선도 2분의 홀수 파이 2m 플러스 1파이지 네.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습니다. 이거 계산해주셔야 돼요. 4분의 4n 플러스 2계산하 플러스 3파이 점근선은 평행 X축 평행이동에서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여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얘도 생각해볼게 그냥 이건 단순 X축 평행이동이지 네. 최대 최소에 영향 안 주지 네. 네. 그럼 최대 최소는 얘한테 영향을 받았으니까 최대 얼마? 4분의 1 네. 최소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1왜 뒤에 더한 거 없으니까 네. 얘가 주기와 영향이 있을 테니까 얘가 2파이어야 되죠 그럼 주기 얼마? 파이 얘는 얘다 하고 얘 때문에 최대 최소에 영향을 받죠? 최대 얼마? 4 최소는 마이너스 3에 얘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 얘가 2파이여야 되니까 주기는 4파이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아예 없고요 주기만 보면 되죠? 주기는 얘 때문에 얘가 파이여야 되니까 3분의 파이 괜찮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데 잘 따라 하시네요 여기까지 정리 부탁드리겠습 절대값을 어디다 씌우냐에 따라서 봐봐 여기가 지금 몇 페이지냐 어디냐 여기지 자 X에다 씌웠어 X에 씌우면 사인그래프 원래 이렇게 생겼죠 그게 Y축으로 넘어가서 이거랑 대칭으로 생긴다고요 그러면 뭘 잃어버릴까 점대칭 잃어버려요 점대칭이 안 돼요 이런데서 얘 때문에 근데 Y축 대칭으로 바뀌죠 Y축 대칭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전체 절대값 씌워버리면 원래 이런 건데 밑에 있는 게 좁혀 올라오지 네. 그럼 껑충껑충 뛰면서 이건 주기성이 하, 잘라지지 이건 주기성 사라지지 네. 오케이? 네. 그럼 코사인 같은 경우도 절대값 씌워버리면 밑에 게 올라오니까 얘랑 거의 비슷한 그림이 넘거죠 음. 얘도 주기는 짧아져요 근데 코사인은 여기 절대값을 씌우는안 쓰면 원래 네. Y축 대칭이었기 때문에 씌우봐야 어차피 똑같거든요 네. 탄젠트는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고요 X에만 씌우면 이렇게 되죠 점대칭은 사라지고 y축대칭이 생겨버립니다. 네. 얘도 점대칭을 잃어버리고 y축대칭이 생겨버립니다. 네. 얘는 주기가 생기고 얘는 주기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씌워봐야 한다고. 무슨 얘인지 알겠어? 네. 씌우고 아 이건 이렇게 그려야지 저렇게 그려야지 고민을 해봐야 그림이 그려져. 그럼 지금 그 뒤에 있는 사인 x의 x 자리에 뭐가 곱해지면 그 곱해진 수의 역수만큼 곱해진 수만큼 세게 누르는 거지. 곱해진 수의 역수만큼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사인이라는 거 앞에 곱해지면 그 숫자의 절댓값만큼 늘리는 거지. 그런 걸좀 기억을 해 주시고 문제를 보자 이제. 괜찮아 봐도? 네. 사실 너희한테 그림 그리라고는 안할거 아니야. 시험 수능 문제나 학교 문제에서. 그럼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 이런 거란 말이죠.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X축으로 이만큼 이동이니까 얘 여기 조심해야 돼 이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 아니라 쟤는 Y는 1. 2분의 1에 s i n 2에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을 X축으로 얼마만큼 1. X축으로 얼마만큼 2. 이만큼이니까 X대신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1. Y축으로 이만큼이니까 뒤에 플러스 2를 하겠죠 1. 그럼 Y는 2분의 1에 s i n 2에 x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1 그럼 y는 2분의 1에 사인 2x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래서 얘와 겹쳐지려면 a가 2, b는 마이너스 3, c는 1이어야 됩니다 아, 네. 자 그럼 얘는 최대값이, 최소값이 이거고 주기가 이거야 생각을 해볼게 주기가 이, 이거야 네. 그러면 요거잖아 요거 네. 파이가 양수예요 네. 요거란 말이죠 그럼 봐봐. 어, fx 갖고 올게. fx는 a, cos, 파이 마이너스 px p 러스 p. 얘의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야. 근데 a 양수고, p도 양수야. 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럼 생각해봐라. 얘 원래 최소값 얼마야? cos. 마이너스 1이야. 거기 a인 양수를 곱했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a지. 그냥 얘를 더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최소인데 걔가 마이너스 1인 거야. 네. 이해돼? 네. 여기까지 됐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가 파이잖아. 네. 그럼 주기가 파이이려면 어쨌든 이 녀석이 px가 뭐가 되는 이파이가 이 되는 x가 주기인데 그 x가 파이잖아요. 그럼 p가 뭐여야 돼? 네. p는 2여야 돼. 됐니? 네. 그럼 여기가 2인 상태에서 뭘 집어넣어? 3분. 그럼 집어넣으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네. 2파이지. 네. 그럼 얘가 3분의 파이지. 네.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는 얼만데? 어, 이거 이렇게 안 튀어나오면 안 돼. 코사인 60도 얼만데? 빨리 얘기해. 아. 어, 전부 대가리 박아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 30도, 45도, 60도 안 배웠니? 왜 모르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 공부하기 싫으니? 하기 싫으면 하지마 내가 이걸 왜한번더 쓰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 뺏는 거잖아 안 그래? 서로의 시간 뺏는 거라고 코사인 60도 얼마야? 크게 말해! 2분 응, 집어넣으면 2분의 1 A 플러스 B가 얼마래? 2래 연방이지 뺄게요 2. 마이너스 2분의 3 A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마이너스 3 A는 2 A가 2니까 B는 1다 구했네? 기본부터 하자 네. 자 여기 볼게 얘 그래프 원래 어디서 출발? 여기서 출발이지 위에서 네. 근데 보자 1과 마이너스 3이야 야 원래 같은 높이 그리고 가운데가 0이었던 걸 Y축을 평행이동하니까 왔다갔다 하겠지 네. 그럼 1과 마이너스 3의 한 가운데는 누가 있을까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거든 즉 얘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린 거야 D가 마이너스 1임을 알아야 돼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원래 주기였어야 되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X축방향으로 얼마만큼 3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다 괜찮니? 네. 그럼 b가 아니라 X-3분의 파이가 붙고 이 앞에 뭐가 있어? 음. B가 붙고 코사인 이렇게 붙고 여기에 A고 뒤에 마이너스 이지 네. 그럼 얘가 한 칸씩 올라간다면 최대 2고 최소 마이너스 2니까 여기 곱해지는 A는 2여야 되지 네.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이 커졌네요 주기가 파이야, 현재 네. 그럼 원래 이거니까 b에 엑, 파이를 집어넣는게 뭐가 돼야 돼서? 2파이가 돼야 돼서 b는 얼마? 2, 2. 그래서 a는 2 b는 2 c는 정개해야돼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d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아니고 3분의거나 됐니? 네. 다음 이거 볼게요 sin-e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겁니다 sin-ex의 그래프는 늘리는 거죠 어디로? 위아래로 좌우 위로 위아래로. 위아래로 그러면 샬라 샬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맞니? 네 여기서 샬라 샬라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그릴 건데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리는 거죠 네. 그럼 접어 올리면 이렇게 바뀌겠죠? 네. 원래 여기가 주기가 파이 그치? 여기는 2지 그럼 최대값은 얼마야? 바뀌니까 이 최소값은 0. 0, 주기는 여기가 2 파이였어. 여기가 파이지, 네. 주기는 파이로 바뀌었죠. 괜찮으세요? 네. 자, 얘는요. 그럼 사인 요거 절대값 씌우면 원래 그냥 사인에 네. 최대는 1이고 최소는 0이잖아. 네. 맞니? 네. 근데 거기에 b를 더했는데 5니까 b는 4여야 되고 맞아요? 그럼 사이은 원래 이렇게 해서 여기가 2파이여야 하는데 그럼 절대값 씌우면 파이로 주기가 바뀌는데 주기가 3분의 파이지 그럼 여기는 3분의 2파이였겠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는 ax가 2파이가 되게 하는 요 x가 3분의 2파이인 거니까 a가 되는 값은 3이요 계속 알려드린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얘들아 그 뭐야 내가 그거 별로 안 좋아해 기존의 앞에 거를 자꾸 까먹으면서 뒤에 것만 새로운 것만 받아들이는 거 앞, 수학은 앞에 게 있는 상태에서 뒤에 게 돼야 되는 거거든 아까처럼 나 사인 60, 코사인 60도 부르는데 대답 못하면 여기 있는 거할 의미가 없어 그건 너희가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알아와야 하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아듣니? 매번 매 수업시간마다 근각 계수화에 런게안돼 있니? 근의 공식 안돼 있니? 뭐 이거 곱셈 공식 변형 나오잖아 이런 말들이 왜 나와야 하는 건데 방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되면 한 달이 힘들어 제발 내가 수업 이거 지난 시간에 특수각에 대해 알려주진 않았지만 30도 나오면 이런 직각상각을 다 그렸죠 제가 네. 2대1이야 그러면 외우기 싫으면 여기가 60도일 때 2대1 때 루트3이면 코사인 2 분의 1 이거라도 기억을 하든가 그것도 안되면 외우라고 입감량이 안되면 선생님 저는 60도가 머릿속에 안 떠올라서 그럼 외우라고 네. 말을 안하니까 안해놓는것 같아서 강하게 얘기해주는거야 외워 누굴 위해서 나? 아니 누구? 네. 니네를 위해서 여기는 고일상하처럼 이번 하장기만 쓰고 버릴 애들 아니야 이거 수능볼때까지 가져가야되는 애들이다 친구들아 네. 외워라 더 싫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 외워 오케이? 네. 어두번째거 안드렸나요? 드렸나요 있으신가요? 일반각에 대한 생각함수의 성질인데 내말잘 들어봐봐 나는 이제 이렇게 할거야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를텐데 일단은 듣고 이해하려고 해봐 X축이 있고 Y축이 있지 근데 우리가 각을 재는데 기준이 좀 필요해 자 X축을 어쨌든 우리는 특수각이든 뭐든 예각에서 삼각비가 편하잖아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아는 특수각들이 있잖아 30도, 45도, 60도에 대해 네. 외웠겠지. 응? 네. 대답 못하는 거 보면 또 자신 없지. 아까 나 같으면 그 찰나에 외웠겠다. 더럽고 치사해서. 그러면 이 4분면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재고자 하는 각이 여기 X축에 붙어있는 각 이렇게 X축에 붙어있어도 되고 이렇게 X축에 붙어있어도 되고 이렇게 X축에 붙어있어도 되지. 네. Y축에 붙어있는 각 들로 네. 볼수 있단 말이야. X축에 붙은 얘가 Y축에 붙은 얘가 그러니까 나는 표현을 이렇게 X축에 붙어있고 Y축에 붙어있고 만약에 내가 판단을 했는데 X축에 붙은 각이 A야 뭐 이렇게 쭉 들어서 여기가 A야 요만큼을 쟀더니 요게 표현되겠지 요만큼이 동경이 150도야 150도면 요렇게 왔으니까 난 여기가 30도임을 알지 자 X축에 붙어있으면 사인은 사인으로 유지 코사인도 코사인으로 유지 탄젠트도 탄젠트로 유지야 그리고 뒤에 있는 각에 따라 값을 구한 뒤 부호 판단이야 예를 들어 코사인 210도야 코사인 210도는 180도에서 30도 넘어서 여기가 30도지 X축에 붙어있으니까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그대로 유지 그대로 30도 사용합니다 근데 얼싸 탄젠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30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거라고요 근데 Y축에 붙은 각은 어디축에 붙은 각?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바꿉니다. 그리고 부호는 기존 걸로 판단합니다. 자 예를 들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30도 그럼 차차 차, 2분의 3파이 여기가서 마이너스 30도 여기가 30도입니다. 그럼 여기 60도로 계산해도 괜찮지만 여기가 30도. 어느 축에 붙었어요? y축에 붙은 각입니다. y축에 붙은 각 그럼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이각 30도를 사용합니다 근데 얼사 탄젠트가 플러스죠?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오케이? 싫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선택지는 없어요 이제 문제 볼게요 제말잘 듣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228번 174쪽에 사인 750도 잘봐 사인 몇 도? 750도야 그러면 X축 Y축에 대해 360도 720도 30도 더 가서 여기 붙은 30도지 X축에 붙은 거니까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각 30도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이 값은 사인 30도와 같아서 얼마야? 2분의 1이야 웃음이 나오지 3분의 13파이야 3분의 13파이는 4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2파이 4파이 3분의 파이 60도지 x축에 붙은게 60도니까 사인 60도이고 1사분면이기 때문에 플러스지 사인 60도는 얼마야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야 코사인 420도지 360도에 60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60도지 그러니까 쟤는 코사인 60도와 같다고 1사분면이라서 그대로고 네. 코사인 60, 얼마? 2분의 1 네. 마이너스 쟤는 가보자 6분의 파이니까 30도죠 네.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30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30도 X축에 붙어있죠 네. 그러니까 탄젠트 30도 그냥 쓸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얼사 탄코 코사인이 플러스기 때문에 탄젠트는 네. 마이너스 그래서 30도입니다 한 대트 30도 얼마인데나이제다 때려친다. 기본이 안돼 있는데 뭘 하겠다고, 더하기가 안 되는데 곱하기 하겠다고. 뭐 내년 이맘때쯤 외울 거야? 한 3년 걸릴래? 안 외울 거지. 써놨니? 써놨니? 야 내가 앞에 단어할 때도 그랬지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앞에 있는 기본이 돼야 한다고 씨바 모르는 건데 써놓지도 않아? 그래 놓고 외우지도 않아? 뭔 대화를 해? 어? 눈깔 치워 이뭘 보는 척을 해 여기를 아니 외웠냐고 아니요 썼어? 아니요? 외우려고도 안 하는 거밖에난 생각이 안 드는데? 몰라도 돼. 내가 알려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근데 내가 뭘 했어? 알려준 것에 대해서 모르면 욕처먹는다 했지? 맞아? 그럼 욕먹자고. 근데 심지어 오늘 줬고 모른다 해서 알려줬고 근데 안 썼어 그럼 만들 수 있어 표? 만들 자, 자신 있어? 그럼 만들어 너 만들 자신 있어? 그럼 왜안 썼어? 말해봐 넌 썼어? 만들 자신 있어? 만들어 그러면 만들 자신 있는 놈들은 만들어 만들어서 갖고 와 틀리면 어디 두고 보자 너는 왜안 썼니?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외우라 했지 뒤에 계속 나오지 근데 왜? 안 해! 아니 꼭 피를 봐야 해? 문제 풀다가 아 이거 모르면 족 되는구나 해야 그때 해? 그 속도로 만드는 거야? 어? 그 속도로? 물어보면 튀어나와야 한다 그랬죠? 한두 번 아니잖아 지금 방 대구서 지금 근각에서의근대부터 터지는 거 아니야 지금 나? 내가 해달라는 게 기본 아니야? 내가 너한테 너희한테 사인 그래프 0부터 560파이까지 그리라 그랬어?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니? 9칸이야 9칸짜리 숫자야 불과 아홉 칸에 숫자 넣는 거라고. 아 이것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아침에 집나와도너네 수업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개 피곤해 나. 안해 왜? 이 영상. 여러분 돌려보세요. 네 잔소리 도다 녹음되어 있을 겁니다. 사인 4분의 파이 몇 도입니까? 4 5도마이너4도니까4 5도니까이쪽도로니까4 5도4 5도죠네 그럼 여도 붙어있는거지? 어슨 축에 붙었어? 니까 사인 그입니사4은사입니까4 5도입거까 45도입니까? 4 5도입4 5도 그냥 사용한다고? 네. 얼사탄 코, 코사인만 플러스기 때문에, 사인은. 마이너스라고. 사인 45도가 얼만데. 사인 45도가 얼만데. 사인 45도가 얼만데. 크게 말해. 거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지. 6분의 파이 몇 도야? 30도. 마이너스니까 여기 붙어 있는 30도지. 그럼 X축에 붙었으니까 코사인 30도 그냥 쓸 건데. 4사분면이기 때문에 플러스지 네. 코사인 30도 얼마야? 네. 탄젠트지? 네. 그것도 상관없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몇 도야? 60도요. 여기 60도니까 X축에 붙었지 그 탄젠트 60도 사용할 건데 열사분면이야 4사분면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마이너스야 변하기 전을 보는 거야 한젠트 60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붙겠죠. 음. 예술은 공식 예는안쓸 거라고요. 4분의 3파이 얼마야? 135. 몇 도야? 135. 정확히 몇 도? 1 3 5도못목구해 예술은? 135도야. 그럼 여기 있고, 여기가 135도인데, 여기가 45도지. 얘누고 있는 각이잖아 45도 네. X축에 붙어있으니까 코사인 45도야 네. 코사인, 코사인 그대로 2사분면이니까 네. 코사인은 마이너스인거지 코사인 45도 몇이야? 네. 마이너스 붙겠죠 사인 150도 150 왔어요 여기 30도죠 네. 그러면 X축에 붙어있는게 30이니까 얘는 사인 30도죠 네. 그대로 유지입니다 2사분면이기 때문에 사인 플러스죠 네. 사인 30도는 코사인 225도 180도에서 45도 더 갔죠 45도라는 거 알고 있네요 X축에 붙었네요 네. 그럼 코사인 45입니다 몇 사분면이죠 네. 얼사탄 탄젠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코사인 45도가 얼마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붙겠죠 네. 이쪽으로 올게요 135도예요 이번엔 135도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90도에서 45도 넘어갔죠 네. 그럼 Y축에 붙었네요 네. 그럼 사인은 더 이상 사인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45도 적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데 a 사분이죠죠잘잘잘 네. 봐. o 잘 봐. 사분이이코코인인이이스스아아라원원사인인이었 때문에 에냥코코인인5도야 정답 정마얼마래서 2분의 루트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거지도고 네. 330도입니다 네. 괜찮아? y 네. 그러면 360도에서 30도 이렇게 나왔지, 여기지. 네. 여기 30도가 붙었네? 그럼 X축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사인 30도지. 네. 근데 몇 사분면이야? 아, 4, 4분면, 원래 사인 마이너스지. 네. 얼마야 그 겁니까? 네. 오케이. 네. 여기 있는 거 계산을 할 겁니다, 이게 <웃음> 탄젠트 4분의 5파이, 보세요. 4분의 4파이 4분의 4파이 즉 파이 45도 넘은거지 네. 4분의 파이니까 그럼 x축에 45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결국 탄젠트 45도와 같은 값을 가질겁니다 얼싸 탄젠트기 때문에 그대로 플러스겠죠 괜찮나? 네. 안되나? 마이너스 5이시네요 마이너스 3분의 3 3분의 6 3분의 9, 3분의 12, 3분의 15,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6, 이렇게겠죠. 요게 3분의 파니까 60도입니다. 네. X축에 붙었죠. 얘는 코사인 60도입니다. 근데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2사분면이라 마이너스 있어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입니다. 사인이지, 잘 파.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2분의 6, 2분의 7, 2분의 8, 2분의 9파이 여기지 그냥 그냥 이거지? 그럼 여기는 뭐야? 그냥 이 값은 9에 지잖아 Y값이야, 사인 1 됐어? 음, 네. 계산하면 되죠, 탄젠트 49도 얼마야? 네. 코사인 60도 네. 그 다음 1이니까 정답은 2분의 자 뒤에 붙은 세탄 전부 예각 취급합니다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 여기가 세타지 네. X축에 붙었으니까 얘는 사인 세타야 몇사분면이야 네. 사인 마이너스지 맞니? 네. 파이 세,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가 세타지 네. X축에 붙었으니까 얘는 탄젠트 세타지 네.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제곱했으니까 상관없지 네. 얘는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여기가 세타지 네 Y축에 붙었지 네 그럼 코사인이 아니라 네. 사인 세타고 월사분면이야 4사분면에 사사분면. 코사인은 플러스지 네 그러면 약분해서 이쪽 값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를 얘기해 음. 이쪽 보자 이거지 네 2분의 2 2분의 2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니까 세타지 네 사인은 저기 붙었으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y 축에 붙었으니까 얼사 탄젠트가 플러스인데 사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야. 여기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지. 여기붙었으니까 사인은 더 이상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세타인데 2사분면이기 때문에 사인은 플러스야. 됐나? 네. 곱하기 약분되네요. 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탄젠트 아,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오른쪽은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오케이?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네요? 플러스로 바뀌겠죠? 얘도 그러면 탄젠트는 탄젠트는 뭐였는데?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세타 분의 사인 제곱세타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다 줘도 되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세타 분의 1이기 때문에 통분하면 코사인 제곱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세타다. 사인 제곱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세타가 항상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세타는 코사인 제곱세타다. 분자가 코사인 제곱세타가 답은 1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 그말잘들어거라고 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알아두실 게 사인 A와 코사인 B는 같게 쓸수 있습니다. 단 A랑 B를 더해서 90도일 때 그러면 9 0도 그냥 누구? 89도는 뭘로 바꿔 쓸수 있느냐? 사인 89도는 코사인 1도로 바꿔 쓸수 있다. 사인 제곱 1도 그럼 얘 때문에 코사인 제곱 1도 맞지? 네. 그럼 2도 88도가 여 오겠지? 네. 그럼 쭉쭉쭉 해서 44가 있을 거고 46까지 되겠지? 네. 그럼 여기까지 코사인 44로 바꿀 수 있을 거고 남는 게 사인 제곱 45도랑 사인 제곱 45. 90도가 남겠죠? 얘는 사인제곱 46이 코사인 1로 바, 44로 바뀌는 거라고 네. 이해됩니까? 사인제곱 46도가 코사인제곱 코사인 44도로 바뀌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렇게 짝지어서 다얼마예요 뭔소리입니까? 사제곱과 코사제곱도 있는데 1이죠 아. 1이 44개 나오니까 44에다가 아. 사인값 사인 어차피 90도면 1이기 때문에 1의 제곱도 1이고요 얘는 사인 45도 얼마인데 크게 말해 제곱하면 2분의 1 그래서 45도하기 2분의 1이라 2분의 91입니다 이거는 유형화 해놓으세요 한번더 보세요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 세타 붙었죠 그러니까 사인은 더 이상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어? 세타인데 일사분면 플러스일거고 제곱붙었으니까 어차피 제곱이죠 네. 그 다음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붙었습니다 그럼 사인은 사인으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부호 상관없죠 네. 이거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로 바뀌겠죠 네. 제곱이니까 부호 상관없죠 네. 어차피 제곱할거니까 너 알아듣니? 현성이 알아듣니?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 X축에 붙었으니까 얘는 사인 제곱 세타로 유지가 되겠죠, 어차피. 네. 그럼 이 값이 얼마고. 이 네. 값도 얼만데. 네. 그래서 이. 정리 부탁드립니다.